거기가 VFC. VFC 매장은 마지막에 왔는데, 오, 이거 샷건 쏘는 사람들. 어. 응. 어? 음. 음. 어? 에미 4구네 아, 이건 봐줘야지. 에미 4구들 옵션들. 아, 이거 다시 소스. 네. 소스. 네. 아, 아. 여기도 부스에 전시되어 있죠. 네, 확실히 인기 있는 것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도 본인 만져보고. 저도 좀 만져보려고 음. 기다리는데. 만져보고 가야 될까요? 이거? 가방이 몇개있 它就是这种就是工业设计那个的的的那它是概念它就是一个很像 um. really a k 型然后前面的一个规则的柱子就一个造型我也可以做这个 这对所以路路你两路算不多这都是最近刚做完一万八千对吧都没有都的商量目前有千万 와 아, 탄창이 피부공 비슷하게 이렇게 위에 일단 내려가면 다시 가고 그래서 옆에다가 저거 저런 여러 가지 옵션 탄창도 뽑아서 쓸수 있게끔 아 저거는 이제 덤이로 달아놓는 거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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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까 이렇게 당기더라고 이렇게 놓고 오오 가까이서 찍으면 전체가 다 안나오잖아요 오 이거 들고 집에 가고싶어 와 여기 옆에 거 이걸 당겨가지고 오 좋네요 무게도 생각보다 엄청 가벼워요 이게, 이게 프레스로 찍으면 스틸같은 느낌인데 프로오 음. 음. 괜찮은 것 같아 한번 들어보실래요? 고영아만져 아..땡큐요 근데 고영이랑고다니는 것도 괜찮다 아아 아. 고프로가 이게 10인데 이 예, 조금 전에 배터리가 터질 뻔 했어요 과열이 돼서 그래서 이 촬영을 제가 걱정인 게 카메라를 9% 밖에 안 들고 왔는데 언제까지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여기는 중간에 이제 윌리엑스 뭐 사카리랜드 거 윌리엑스 맞나? 하여튼 보골 팔고 하는 건데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샤카리 헌케이스 팔고 보골 팔고 뜬금없이 뭐 고글하고 이런 거 파는데, 뜬금... 그렇게 총을 하나. 뜬금없이 맥풀? 맥풀, 맥풀 제품. 이 회사가 대만에서 이렇게 맥풀 관련된 것들을 파나봐요. 릴리아스 네, 네, 네. 고글. 맥풀 같은데? 맥풀 같같은 군복또 이렇게, 멀티캠으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여기는, 데닉스. 데닉스가 이게, 조금이니까 옛날 총들. 아, 멋지지 않나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퀄리티, 마감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외형을 보면은, 조금 아쉬운 느낌? 이런 것들. 아마 이게 스틸일까요? M11에 이1 스틸. 이런거 이쁘잖아요 와이 총은 정말 이쁘다 이게 3,800달러니까 한 15만원 6만원 정도 살수 있거든요 는거 만져도 되나? 와 폴트 와 상당히 무거워요 이거. 이게 모델업크. 모델건이네 진짜 거요 진짜인데 발사만 안되게 만들어 근데 이게 퀄리티가 와이래. 필물이라서 그렇지 누가 쓰던 거. 아 여기 청구를 아까 안에 막켜 있네. 오 모델 아, 건데. 아 그럼 이것도 실총이란 말이가? 그렇겠죠. 오 실총이 퀄리티가 이렇단 말이야? 에어소프트 건이 훨씬 좋네 퀄리티가. 오래됐잖아요. 예. 네. 아저거 뭐야 저 저런 촉창 같은. 거 좋네요. 전장식총 놓고 작품 놓고 아무튼, 넣고. 지금 아 사람이 많아서, 제가 들어가서 일일이 다볼 수가 없는데, 아무튼, 여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저런 총은 집에 하나 보관용으로, 컨셉으로. 네, 감사합니다. 머스켓, 멋지다, 음. 브라운 브레스. 음. 멋지다, 멋져, 음. 음. 멋다 멋져. 역시 확실히 여기 이분들도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것 같아. 와, 네? 아, 음. 예, 참쁘다생 알총, 알, 아, 헤미신족 알총 완전히. <웃음> <웃음> 네 저희가 어저께 갔었거든요 여기 사장님이 운영하는 매장에 거행토이에 그래서 에보나 ASG 같은 회사 제품들을 많이 팔아요 ASG 옵션들 총들 여기 보면은 이제 에보 스컬피언 에보들 이렇게 많이 있는데 딱히 딱히 네. 요즘은 이제 CL 프로젝터 디자인. 네. 여기가 아마 여러가지 옵션들 고용이가 좋아할 만한 옵션들. 여기 보면, 섀도우 투용 옵션들 되게 많아. 네, 네. 이런 것들. 대만. 금액은 좀 하네요. 이런 것들. 아, 이 총은, 이총 정말 이쁘네. 아니, 슈팅용이잖아. 진짜. 어, 슈팅용 하이카파 디자인이로 아, 저제 친구 그거 아이가 그거. 제, 제 친구가 홍콩에 IPSC 하던 친구. 그거 저는 어요 会的会的会的会有他会有会的如果有的话我进这还是是介绍一起还是有做 어이 갑자기요. 이갑기 유탄 발사기다. <웃음> 어. 아 유탄 발사기 타졌는데. 아, 오케이 응. 오, 오케이. 님아도우용도우2용 CNC.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오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이오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이이오 m e d 얼 u m m e d 비 u m medium. m e d i 어, 아, 제가, 제거 그거, 아, TG 그거랑 맞 맞는 거. 섀도우꺼, 섀도우섀도우두개 아, 네. 살까? 나도 하나 살까? 어, 좀내돈 어, 어. 두, 두. 예. 아, 네. 아, 네. 그럼 내가 나중에 돈 줄게, 지금. 이게 다 옵션이거든요. 아, 그래? 네. 이게 창근이가 샀어, 이런 것들 있잖아, 요 섀도우 수행, 이런 것들. 그니까, 러 여기가 아마, 에어소프트 서전이랑, 뭐, CL 프로젝트인데, 그게 아마, 섀도우2, 튜닝용 옵션들 되게 많이 팔던 애 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역시 내가 좀 뽀뿌를 넣는거에요 아 거예요. 이게 슬라이더 이쁘네 하세요 아니 나는 3,920원 저때그 하이카파랑 거의 가격 비슷하다 봐도 되겠네 데 엄청 가벼워 어, 어. 그니까 이게 이거잖아요 이게 요거 이거. 네 Do you speak English? 3DB? Okay. New Play w i 또 써요. 아. 아 또볼 거예요. 아 또올 거예요. 아아아 제대로 펌프를 받아가지고 지금, 요 풀세트로 지금 세팅을 하려고 샀어요. 아. 제가 창근이 형님한테 보고 해놨어요. 큰 지출하게 생겼어요, 지금. 지금 펌프 질러가지고 지금 겁 많이 생어요 섀도우. 를 아 이거 마음 같아서는 이런거 하나 사고 싶어요. 섀도우 옵션 응. 슬라이드. 이게 봐봐. 4만 9천 9백... 5만원 5만 달러. 200만원 넘네 이게 세팅을 다 했잖아요. 네, 세팅 다 해놨고. 여기 보면은 투톤 블랙에다가. 네, 네, 이 안에 들어가는거에요. 월드 와이드 원스톱네잇프스 리미트 에디션. 시 n c 랑 cnc랑. cnc랑. c n 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사는 것들. 나중에 한국 가서 제가 이거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사탕 <웃음> 하나 먹어요. 바탕 하나 먹어요. 뭐 아무튼, 와, 여기서 제가 대만와서 제일 큰돈쓴것 같아요. 지금 한 부품값만 거의 한 30만 원.